자 그럼 우리 스크래치 블록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블록의 종류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키보드로 단어와 기능를 입력하여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는 달리 스크래치에서는 마우스로 다양한 모양의 블록들을 조립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 보세요 여기 보시면 노트북 파 py 라고 되어 있잖아 자 확장자가 py 로 끝나면 얘는 파이썬 파일입니다 어, 아까 제가 파이썬 말씀드렸죠 어, 파이썬은 실제 인공지능 ai 를 개발할 때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빅데이터 분석할 때 이때 많이 쓰는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자 이런 식으로 코드 개발하고 저장하게 되면 뒤에 확장자가 py가 붙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어 프로그램 개발 언어는 자 여기처럼 코드화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글자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어떤 명령문이나 어떤 문법이라든지 형식을 알지 못하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크래치는 어때요? 스크래치는 동작에 관련된 블록들, 형태에 관련된 블록,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속 각각에 해당되는 블록들이 존재하고 이 블록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립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얘를 클릭했을 때 녹색깃발 여기 있죠 녹색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자이 무대에서 어떻게 움직인다 자 무한 반복한대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고양이가 자 지금 고양이가 선택되어 있잖아 즉이 스크립트가 이 고양이에 관련된 스크립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 고양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녹색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고양이가 이 스크립트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어떻게 움직여요 고양이가 뒤쪽을 봅니다. 쥐가 여기 있으니까 뒤쪽 시선이 이렇게 되겠죠. 자, 10만큼 움직입니다. 자, 10씩 움직여요. 자, 10 움직였다가 1초 기다렸다가 다시 무한 반복 10 갔다가 1초 기다렸다가 다시 반복 10 갔다가 1초 기다렸다가 계속 반복돼서 이 쥐를 잡는 거라고요. 자,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을 입력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블록들을 조립해서 결과물을 완성시키는 자, 프로그래밍 언어다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크래치에서는 스크래치 작업창에 코드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코드 어, 코드탭에 블록들이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색상으로 할당되어있고요자 동작에 관련된 기능 형태 어떤 형태가 있을까? 뭐 말하기, 뭐 잠깐 쉬기, 뭐 소리 소리에 관련된 거, 이벤트에 관련된 거, 즉뭐이 어디를 클릭했을 때 아니면은 아, 스페이스 바를 눌렀을 때, 왼쪽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등등. 자 그리고 제어하는 거뭐 음, 무한 반복 시켜라 아니면 1 0 번만 반복해라 등등. 자 어떤 것을 감지했을 때. 아니면 사층 연산이나 어떤 문자와 문자를 결합했을 때 그리고 변수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했을 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제가 정의하는 나만의 블록 자 그래서 각각의 블록이 지금 기능별로 범주화 되어 있습니다. 자 범주화 되어 있는데 기능별로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색상만 보고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우리가 기능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블록들을 다 외울 수 없잖아. 그쵸? 그래서 1차적으로 색상을 찾습니다. 색상 안에 들어가서 그 블록을 찾으면 쉽게 찾는다 라는 얘기예요. 아, 스프라이트가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뭐 10만큼 움직이네. 아니면 10도 회전을 하네. 반대 방향을 바라보네. 이런 거다 동작이잖아. 소리를 내 야옹 하고 소리를 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나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스크래치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뭐 문장 자료와 변수 조건 제어 이벤트 절차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블록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자 소개하면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다고 라 얘기했죠 자 먼저 동작입니다 자 동작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프라이트의 동작과 관련된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형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형태 항목에는 스프라이트가 말하는 거 생각하기 뭐 2초동안 말하고 생각하기 등등 스프라이트의 크기 어떤 색깔 모양의 변경 레이어 이동. 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는 범주가 형태입니다. 자, 소리 항목 볼까요? 소리. 소리의 재생. 음원 선택. 뭐 소리 크기, 음량. 그리고 소리 효과. 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벤트 항목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자신과 연결된 블록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제어 항목은 특정 동작을 실행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특정 동작을 실행하도록 하는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하는 겁니다 고양이의 어떤 동작, 고양이의 어떤 흐름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동작을 실행하거나 벽을 만났을 때 반대 방향을 바라보거나 그렇죠? 고양이가 잘 직진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전환시켜야지 그러니까 벽에 만났을 때가 제어고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만났을 때 방향을 틀어라 그런 것들이 다 제어 항목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감지 항목입니다 특정 상황이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블록들과 마우스의 위치, 연월일,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감지. 자, 연산 항목은 사칙 연산, 뭐 어떤 난수값, 관계 연산, 논리 연산, 문자열의 결합, 그리고 어떤 수학적 계산과 관련된 어떤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변수 항목은요. 변수 및 리스트, 데이터 블록 생성, 입력, 삭제, 접근거나 자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메모리에 자 다섯 개 저장소가 있습니다 자 저장 첫 번째 저장소에 뭐 A, A를 저장하고 두 번째 저장소에 B, B 세 번째 저장소에 C, C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을 우리는 뭉쳐서 변수라고 한다고 변수 아 리스트라고 하죠 리스트 리스트 다시 음, 소문자 A라는 변수에 10을 집어넣으세요. 10이라는 데이터를 A라는 저장소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 A를 변수라고 하고요. 자, 이 변수는 하나의 값밖에 저장을 못하는데 여기처럼 여러개의 저장소를 가지고 어, 여러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리스트라고 불러요. 그런 것처럼 변수 및 리스트를 생성하거나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안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을 주거나 그런 것들로 구성된 블록들이 변수라고요. 나만의 블록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자 정의의 블록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즉 나만의 블록은 어떤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어 이 기능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 여기다가 나만의 블록에다가 아예 블록 자체를 추가해 놓는 기능입니다 자 우리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스크래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동작 자, 코드에 동작 범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살펴보기만 할게요 동작 10만큼 움직이기 자, 고양이가 여기 있습니다 10만큼 움직이기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고양이가 10만큼 움직입니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기 클릭해 보세요 음. 고양이가 15도 회전이 돼요 그쵸 자 15자 보이시죠 15자에다가 마우스 클릭해서 30이라고 바꿔 보세요 그리고 클릭해 보세요 자 30도씩 회전하는 겁니다 자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 있겠죠 자그 밑에 왼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기 자 왼쪽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죠 자그 밑에 무작위로 이동하기 응. 클릭할 때마다 위치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랜덤으로 자 고양이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무작위 위치에다가 마우스 클릭해서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마우스 포인터가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기 또 아비가 있죠 저는 아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비가 뭐냐면 여기 여성의 이름이에요 여성 캐릭터 이름이에요 여성 캐릭터 이름 클릭하고 이동하기 누르면 어디로 가 여성 캐릭터 옆으로 이동이 되잖아 자 xy 좌표로 이동하기 1초동안 무작위로 이동하기 1초동안 정해진 xy 좌표 값으로 이동하기 90도 방향 보기 자 정면이 90도 방향입니다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어 현재 마우스가 있는 쪽을 지금 오른쪽 고양이가 야옹이가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마우스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자 x좌표를 156으로 정하기 자 x좌표를 0으로 한번 해볼까요 0으로 정하기 해보 해보세요 어딱 가운데로 움직입니다 좌표를 y좌표를 10만큼 움직이기 10만큼 정하기 벽이 닿으면 튕기기 음자 여기 벽이 닿으면 튕기는거 회전방식을 오른쪽 왼쪽으로 정하기 x좌표 y좌표 방향 뭐 등등의 파란색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블록들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해당되는 블록들이 다 뭐라고요 동작에 관련된 블록들이라고 자 형태 눌러보세요 형태 관련된 것들이 있네요 안녕을 2초 동안 말하세요 안녕 말하기 자 안녕 말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어, 그러면 고양이가 안녕하잖아 그리고 2초 동안 음하고 2초 동안 생각이 클릭해보세요 음하고 고양이가 2초 동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음이 없어지잖아 그쵸? 음. 자그그 그 밑에 뭐 소리도 있고요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수 자 여러분들 쭉 한번씩 눌러 보시고요 각각 해당하는 변수 가, 어, 블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씩 읽어 보세요 음.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 문제를 풀때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기능이 어디 있더라 어. 우리가 좀 알아야지 찾는 거잖아 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각 기능별로 해당하는 블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나요? 자다 읽어보셨죠? 자 우리 다시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블록의 종류를 한번 먼저 보겠는데요. 스크래치는 요소별로 자, 고유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에요? 자 문장에 관련된 블록이다 그러면 자 여기 위에는 오목하고 밑에는 블록 튀어나온 이런 형태의 문장 블록이 있습니다. 어떤거예요 안녕 말하기 안녕이라고 말해라 여기 안녕에다가 안녕하세요 입력하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라고 고양이가 말하는거죠. 자 그리고 자료와 변수에 관련된 블록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라미 형태 자, 우리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변수.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a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변수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블록이 있네요. 조건, 마우스 포인터가 닿았는가. 자, 여기 양쪽에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뭐예요? 육각형이네. 육각형 형태에 양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우스 포인터에닿는가즉 고양이가 마우스에 닿았느냐라고 지금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닿았다 그러면 다른 문장을 해석하는 거고 닿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명령이 실행이 되겠죠 자 이것은 제어블록입니다 제어 자디귿자 모양처럼 생겼죠 디귿자 모양처럼 그리고 위에는 자 오목 밑에 불, 볼록, 볼록.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다른, 어, 여기 안에다가 다른 블록들을 끼워 넣는 겁니다. 자, 무한반복해라. 예를 들어서 고양이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단어를 무한반복시켜라.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안녕 말하기를 쭉 여기다가 와서 여기다 딱 끼는 거야. 무한반복하는 거잖아. 그래서 고양이가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계속 무한 무한으로 안녕 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한반복 예를 들어서 10번만 반복해라 그러면 여기에 10번 반복하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이 10번 얘기하고 딱 중간에 멈추는 거죠 자 이벤트 블록이 있습니다 위, 이벤트 블록은 위에가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눌렀을 때 아, 그럴 때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절차 블록 절차 아, 음, 자 이벤트 블록은 클릭했을 때 이거 있고요 절차는 같은 모양인데 여기에다가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이스 눌렀을 때뭐 방향키 눌렀을 때 등등이 아, 절차 블록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우에거 밑에 거 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벤트 블록은 뭐를 클릭했을 때 절차 블록은 어떤 걸 눌렀을 때 어, 음, 그런 것들이 아,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블록을 절차 블록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한 조작 방법입니다 블록 가져오기 삭제하기 가져오기 삭제하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왼쪽에 음, 블록들을 오른쪽 스크립트 영역에다 모함 뭐 된다? 마우스로 쭉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된다 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음.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자 삭제하기는 자, 이 스크립트에 있는 것을 스크립트에 있는 것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음. 반대 방향으로 갖다 놓으면 스크립트에 있던 것이 사라집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삭제 누르시겠,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삭제가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동작 버튼 가겠습니다 동작 범주에 가면 10만큼 움직이겠습니다 얘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딱 놓습니다 가지고 온 거잖아 마우스 드래그해서 가지고 왔잖아 자 얘가 불러온 거고요자 얘를 없애겠다 다시 이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아무데나 그냥 갖다 놓습니다 그럼 사라져요 또는 자 없앨 블록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블록 삭제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해도 스크립트 영역에서 블록이 삭제가 됩니다. 그런 간단한 조작이에요. 블록 조립하기와 분리하기. 자, 이것은 직접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눌러서 클릭했을 때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 동작에 10만큼 움직이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클릭했을 때 앞에다 옮기시면 밑에다가 좀 갖다대면, 어, 뭔가 자석처럼 끌려가는 듯한 느낌의 따라 달라붙어요. 그렇죠? 자, 얘를 분리하고 싶다. 자, 위에 위에 있는 조합된 상태에서 위에 걸 클릭하게 되면 밑에 거는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위에 거 클릭했을 때 누르지 말고 밑에 거 파란 거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조합된 게 떨어집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다시 10만큼 움직이기를 클릭했을 때 밑으로 갖다 대면 뭔가 자석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딱 달라붙어요. 자 클릭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볼게요. 클릭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복사하기 있습니다. 그쵸? 복사하기 클릭. 그러면 두 개가 같이 복사됩니다. 가 즉, 우회권을 선택하게 우회권을 선택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밑에 종속되어 있는 거는 같이 움직인다고. 그렇죠? 자, 그리고 클릭했을 때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추가한 15도 회전도 같이 복사가 되잖아. 그렇죠? 아하. 가장 위에 있는 블록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복사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조립되어 있는 다른 블록들도 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자, 이것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있는 것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 분리가 됩니다. 자 필요 없습니다. 숨기세요. 자 왼쪽으로 쭉 이동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네요. 자 확인되셨죠? 자 다시 파워포인트 문서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블록 조립하기 분리하기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복사하기도 지금 말씀드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을 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프로그램 실행 전에 고양이와 쥐 스프라이트를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후에 쥐 스프라이트는 이 쥐는 정지해 있고요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쥐 스프라이트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1초에 10만큼씩 반복해서 이동합니다 자이 문장을 구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고양이는 뒤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10만큼 움직입니다 그리고 1초 기다립니다 어? 또 반복이에요 음, 계속 반복, 무한 반복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구현한다고요? 구현되는 과정을 쭉 설명한 겁니다. 자, 1단계 스크래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그램 환경을 실행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1단계는 자 환경 자이이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2단계는 뭘까요 자 무대를 자 무대 배경을 변경합니다 무대 배경 변경 자 2단계 무대 배경 변경하기 스프레이드 무대 관리 창에서 배경을 고른 후에 자 비치 말리부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비치 말리부 자, 그러면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배경 고르기가 있을 겁니다 배경 고르기를 클릭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자 여러가지 배경들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비치 말리부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배경이 어, 바닷가 비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쵸? 렇 얘가 2단계의 비치 말리부 선택 자 3단계 스프라이트 추가합니다 어떤 스프라이트 추가할까요? 현재 고양이는 있으니까 쥐만 추가하면 돼요 고양이 있잖아 자 지금 오른쪽은 스테이지 무대를 선택하는 거였고요 스프라이트 추가는 어디서 한다고요? 자 여기서 한다고 자 오른쪽 하단에 스프라이트 고르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자 다양한 스프라이트가 나타납니다 자 모두가 있고요 동물, 사람들, 판타지, 댄스 춤추는 거, 음악, 스포츠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 뭐를 찾아야 돼요? G를 찾아야 되잖아요. G, 마우스 마우스 찾으셨나요? 마우스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자 스프라이트 영역에 자, 마우스가 추가됐고 자 무대에도 마우스가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되셨나요? 자 4단계, 스프라이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자 야옹이는 스프라이트 이름을 고양이라고 변경하고요 어, 그리고 마우스는 g 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스프라이트가 두개가 추가되어 있고요 고양이와 G. 자 고양이는 스프라이트 라고 되어있잖아 이름이 자 고양이 위에 보면 스프라이트 라고 되어있고 여기 박스에 스프라이트 1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지정하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고양이라고 입력하라고 고양 엔터 e. 치시게 되면, 자이 고양이라는 자 스프라이트 이름을 바뀌었고요 오른쪽에 마우스 원도 클릭해서 마우스 원이 아니라 자 G로 바꿔주세요. 자 스프라이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네 번째 단계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요. 코드 탭에서 어 블록 조작법을 통해서 고양이 스프라이트 스크래치를 생성합니다. 자, 쥐는 가만히 있고요. 쥐는 가만히 있고, 고양이가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자, 우리 어 스크래치 화면에서 쥐는 가만히 있고요. 고양이를 선택합니다. 고양이 스크립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제어 탭 가볼게요. 자, 무한반복하기가 여기 있습니다. 무한반복하기. 어떻게 해라? 자, 고양이가, 고양이가, 자, 여기 보시면 동작, 동작 범주에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있죠? 자, 얘를 클릭해서 마우스 포인트를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G라는 게 있잖아 G 아하 여기에 스프라이트에 생성되는 또 다른 어떤 객체들을 볼 수가 있구나 뒤쪽 보기를 선택합니다 뒤쪽을 보도, 자, 쪽 본다면 어떻게 한다고 네, 10만큼 이동한다고요 그리고 10만큼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네, 1초동안 c 니다 제어 투자 제어 범주에 가서 1초 기다리기 자 클릭했을 때는 자 이벤트 범주에 무한 반복하기는 제어 범주에 그리고 1초 기다리기도 제어 범주에 있구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작 범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 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고양이를 보구요 심심만큼 움직였다가 일조 쉬다가 움직였다가 쉬다가 움직였다가 쉬다가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뒤쪽 그러니까 뒤를 벗어나진 않아요. 왜냐? 쥐를 보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고양이가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스크립트라고 자, 쥐를 한번 눌러보세요. 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이 스크립트가 있고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 자, 지금 이 스크립트가 고양이에 관련된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마우스로 쭉 클릭했을 때를 클릭한 어, 마우스로 누르고 자, 스프라이트 영역의 쥐에다 가면 쭉 갖다 대보세요. 쥐에다 마우스를 딱 놔보세요. 그러면 쥐를 쥐에도 어, 그대로 복사가 돼서 스크립트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했으면 음, 고양이가 고양이가 쥐를 바라보고 어, 움직이는 것까지 움직이죠. 어. 자,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 멈축입니다. 자, 다 만들었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요? 저장해야지. 자, 명, 어, 명령. 자, 위에 상단에 메뉴바에 파일 버튼 클릭하시면 저장하기 있습니다. 저장하기 클릭해서 자, 이 스크립트를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저장한 것을 다시 불러옵니다. 자, 다시. 저장하기. 프로젝트가 저장되었습니다. 네, 저장되었다 나타났죠? 저장하기. 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 load from your compu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컴퓨터에 있는 것을 불러오겠느냐 불러 불러오겠습니까?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저장 안 하고요, 어, 즉 여러분들 계정에다가 저장하지 않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한 것들은 여기서 파일을 다 불러올 수가 있다고요. 편집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스크립트 작성했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깃발을 눌렀을 때쥐 있는 쪽으로 고양이가 움직인 것까지 봤습니다. 실행했고요. 프로그램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저장고 저장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저장되냐면 내 작업실에 저장이 돼요. 자 여러분들 계정 옆에 보시면 폴더 모양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가 내 작업실입니다 아, 내작업실들쭉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 공유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볼수 있도록 공유도 할 수가 있고 어, 평가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흥미로운지 재밌는지 평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음, 자 이것은 음,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불러오는 거죠 자, 이거 나중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것도 아까 이야기 이거 아까 이야기한 거네요 자 고양이의 스크립트 스크립트 전체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쥐에다가 쫙 들어가게 되면 이 스크립트가 스프라이트 그대로 복사된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챕터 5장의 내용입니다 어,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였고요 어, 어떤 툴이든 한 번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해보고 다양한 걸 적용해봐야지만 자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 이후로 계속 이 스크래치를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이것저것 만들어 볼 거고요 생각해 봐서 어떤 기능을 추가할 건지도 고민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 스크래치가 이렇게 동작 되는구나 블록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 조립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 완성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관점에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온라인 상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음,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챕터 5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